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누구게요? 내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피바 제시카랑 오늘 데이트하려고 나왔습니다. 빨리 와! 어디 자꾸 숨어! 어디 자꾸 숨어! 아뇨, 아뇨!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여원이랑 우리 둘이 데이트하러 왔어요. 그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정말 호되기 혼나가지고요. <웃음> 아이언이가 유튜브 욕심은 있는데 <웃음> 아직 방법을 몰라가지고 맞았어 맞았어 근데 나는 응. 너무 그때 진심어리게 정말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급진해졌잖아 우리 <웃음> 아 진짜요 정말로 어? 오늘은 여기 응. 진짜 여기 되게 응. 좋은 거같 예쁜 내가 진짜 애정하는 응. 카페라서 여기서 우리 데이트를 응. 즐겨볼게요 댕댕이도 있어 댕댕이 어어, 강아지 카페요 오.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그지? 이거 많이 쓰는데. 네. 사야겠는데 그거. 뭐가? 거야? 나 진짜 잘하아보고나이무지게 <웃음> 언니는 약간 음악만 나오면은 그쵸 응. 몸을 약간 주체 못하고 막, 막 흥이 막 나는 것 같아 그쵸?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미치겠어. 미치겠어요? 어, 그 비트를 타야지 안하면 <웃음> 정말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음. 왜냐면 너무 이, 이걸 하다 보면은 업이 되면은 다들 음. 듣기를 싫어지고 이런다 하잖아 음. 물론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쭉 직접 좋아하던 것 같아요. 음. 중간에 뭐 힘든 것도 있긴 했었지만, 음악이 음, 음, 음. 어. 날 이렇게, 이렇게 해준 느낌? 잡아서 잡아 올려주는 느낌? 느낌? 음. 그러더라고요, 희한 음. 되게 멋있다, 음악이 나를 음. 잡아 이렇게! 제 하야! 언니, 요즘 유튜브 어때요? 아 이게, 세,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음. 아, 물론 쉽게는 생각 안 했지만, 되게 힘들구나 음. 시작은 잘 하긴 한것 같아 오! 왜냐면 음. 시작하긴 잘 하긴 한것 같은 게 근데 나 그러면 음. 유튜브는 음. 어떻게 하다가 음. 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는 사실 방송국이나 아니면 또 여타 또 사람들이 일반 분들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세 음. 언니 내지는 음. 노래 잘하는 사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말고는 사실 좀 없는 건거 같아서 아. 근데 막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음. 뭐. 어. 있는 건 사실 아니아 언니 안 해. 응.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더라. 아. 응. 그래서 그럼 차라리 개인 채널을 파서 음, 그것들을 음. 여과 없이. 음, 음. 그래서 사실은 큰 욕심 없이 시작하긴 음. 했었거든. 음. 지금의 브이로그? 음.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웃음> 언니 지난번에 브이로그 찍었던데 강아지하고. <웃음> <웃음> 그 브이로그를 그냥 찍, 찍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어, 이러면은 그때그때 좀더 노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와 시작 자체가 없더 음, 1년 어, 동안에 어. 고민을 했어 응? 어? 1년? 1년을? 1년이 뭐야 그러니까 진중하게 고민한 게 1년이고 어. 그냥 이게 나왜 이렇게 소중하지? 아. 그냥 막내 거야. 어. 이건 내 거야. 어. 내 새끼 같아가지고, 어. 왜냐면 내가 만드는 나, 나니까, 어. 나를. 어. 제시카는 나더러 귀엽다고 했지만, 응, 응. 나는 이게 너무 그냥 재밌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정말 조금씩 조금씩의 또 다른 나의 어떠한 탐덤이라기보다, 어. 나랑 같이 이렇게 좀살아가는걸 응, 공유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늘어간다는 게 너무 맞아. 그 이게 단순 응. 팬덤이 아니라 그냥 응. 나를 서로 알아가고 오. 서로 그냥 공유하고 그런 사람들 내편 네 응. 만든다는 오 그게 너무 좋은 건맞아요 비바가 비바가 뭐야? 뭔 뜻이야? 저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아 그래요? 전 우주 속에 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명해지면, 응. 네, 그러니까 영어 이름 계속 제시카를 썼으니까 응. 앞에 디바를 붙여야지. 그리고 꼭 이걸 써야지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언니. <웃음> 그죠 그래서 언니 채널에도 어. 제아 뒤에 뭐가 응. 이렇게 붙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응. 팬들 응.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채널 이름은? <웃음> 언니 채널. 미안한데 언니 난제야 난 눈이가 마음에안들어 언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 그게 그러니까 알아 그 마음을 언니도 넓은 사람인데 어. 이게 눈이 눈이가 이게 뭔가 막 무슨 <웃음> 아니, 그 진짜 사람들이 못하 어. 아니냐 어. 그리고 나르샤는그게 무난해 언니냐 어. 그러니까 되게 그때 제시카가 했던 말 중에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절충하려고 노력 많이 한다 그랬잖아 음, 음, 음. 그 얘기에서 뭔가 따랐어 음... 진짜 넓게 포용할 수 있고 이 채널을 너무 내가 좀 좁게 아... 그 내가 듣잖아 브이로그 위주로 하고 음악을 좀 배제할 생각이 음... 있었다 그거 진짜 언니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진짜 이건 좀 얘기해야 돼아 이거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할게요 아, 진짜 제가 이걸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인데요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아니 이언가 처음에 자기 채널에다가 음악 안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브이로그만 하고 싶다고 아니 우리는 재영 언니를 음악으로 만나고 싶은데 자기는 다른 것만 하겠대 그래서 저 지금 오늘 오늘 어. 이언 설득하러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를 유튜브 채널에 내달라고 저 지금 음. 설득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어. 내가 그래서 정말 음, 진짜 의견을 들어보고 싶긴 어. 하더라고아 음. 유튜브 채널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음. 그 기억하기 그치. 쉽게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을 이 단어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띠바 제시카 이거 탄생서를 듣고 나니 어, 어. 좀 내가 너무 어.. 이름을 지어준 우리 강승현 양한테미안하 <웃음> 제아누나와 언니랑 같이 어. 제아누니? 제아누니! 어때요? 제아누니! <웃음> 아 이건 거 <것> 같아요 언니 누니는 <웃음>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눈이라고 했겠지만 저는 음. 나위주로 음. 나는 이거야 나를 음. 거기다가 음. 내가 생각하는 나를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나는... 여러분들을 <웃음> <힘들어> 만들어줬 <만들었을> <웃음> <웃음>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취합할게요 <웃음> <웃음> 오나 참... 아 언니 미안해 몰랐어요 아니, 그날 나 보... 부하걸로만 알지 아니 그때 그날 보니까 어. 어, 모르는 것 같더요 어, 딱 미안하다. 진짜 부하걸만 알더라고 그래서 음. 어, 작곡도 하고 음. 있고 지금도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부하걸 거에도 타이틀을 두번 썼었어. 아 그래? 나 몰랐어요 언니. <웃음> 들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킬빌이라는 <웃음> 노래랑 <웃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를 썼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 더라고요그에도뭐 음. <웃음> 가인 조은 것도 줬었고, 음, 다른 여타 아이돌도 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부하 할거 있는 꾸준히 계속 수록곡은 계속 있었어고 아. <웃음> 그러면은 언니 봐봐요. 언니는. 정말 여성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이 언니한테 되게 큰 의미일 것 같은데 언니 인생에 음, 음, 음, 음. 그쵸? 음. 근데 음악을 왜 뺀다는 거예요? 미쳤나 봐? <웃음> 어... 약간... 제야 <대박. 웃음>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겨워할 것만 같았어 아... 거의 14년 차인데 응. 내 노래를 또... 듣고 싶을까 싶은 음, 이상한. 당연하죠, 음. 당연하죠. 니까 그러니까. 사실, 언니, 우리가 방송에서 본 언니의 모습은 음, 음, 요즘은 음악보다 좀더 예능이나 이런 프로좀치중되 음, 있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음, 음. 진짜 올해는 에그 갈증이 진짜 다다를 때로 다다라가지고 음악이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니까 너무 이렇게까지 정말 막 첫사랑 정도로 뭐가 왔어 지금 음악이 아, 되어서 못할게 <웃음> 어그말 너무 예쁘다 어. 내가 지금 사실 뭘 하면 있어서의 아, 운동력이 이게 있기 때문에 막아 너무 설레는 거있잖아아 어. 이거 빨리 보여줘야 돼 이게 어. 그 너무 언니 5월 말에 싱글 나오자고 <웃음> 맥시 싱글이 <웃음> 너무 기다 그니까 행복하면서 했어, 이번 에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하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냥 싹싹 들어있어가지고 음악 안에 음, 음, 음, 음, 그동안 나의 뭐 감정상태가 음, 그대로 어... 들어있다고 어... 어... 진짜 재아 음악이네? 그냥 재아야 그냥 이거는 그냥 나를 갈아 넣었어 <웃음> 어우 멋있다 <웃음> 그래서 너무 좋은,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어그러 어... 힘든, 그러니까 힘들면서도 행복하면서도 계속 행복했어 야, <웃음> <웃음> 어, 좋다. <웃음> 어, 좋다. 언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아무래도 부학을 하면 막 옛날에 엄청난 인기 막 하잖아요. 사실 글로벌 스타고. 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이런 음. 시기인데 그러면 언니가 어떤 심경이좀 변화가 있을까요? 막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그러기도 음. 할까요? 근데 나는 사실 그때는 이게 실감이 잘 없어. 이게 우리 노래가 1위하고 위래서 너무 좋긴 좋은데 잘 시간도 없고 막 이랬었잖아요. 오히려 너무 바쁘니까 어, 바쁘니까 오히려 되게 그때 당시에 그걸 잘못 누렸던 것 같아. 요못 음, 누렸었고 어. 한해두해 해 지나가면서 아 진짜 우리가 대담했구나. 어.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가 지금 나왔으면 유튜브로 지금 난리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막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나는 이렇게 해요 좀 웃긴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이거든 어. 나랑 상관 어. 없는 사람들아 지금 보면요? 그 모습이? 어. 진짜? 되게 이상하지 않아? 어. 나도 저랬었나? 약간 씹을 때가 어. 있을 정도로 어. 그 당시가 막 그립고 다시 가고 싶고 뭐 인기를 다시 얻고 싶고 막 이런 건 사실 없어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난 지금이 되게 가장 행복하거든 어. 그때 물론 그런 곡을 만나게 해, 해준, 해, 해준 또 작곡가님 그리고 음. 또 안무 해준 또 그게 찰떡 공합이 음. 너무 잘 맞았잖아요 음, 음, 음. 또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아니면난 춤을 출수 없었던 사람이 었고 음. 음. 멤버가 이렇게 잘 맞아서 멤버 같이 지금 벌써 14년 차래 미쳤어 <웃음> 미쳤어. <웃음> 미쳤어? 어떻게 14년 차야? 아직 이렇게 파릇파릇 한데 <웃음> 그래서 그냥 지금이 너무 좋고 지금의 또 어떤 음. 우리 멤버들 간의 이런 1사년차가 됐을 때는 우리는 되게 건조하거든 음. 건조하지만 그 끈끈함도 음, 음. 있고 단단함도 있고 음. 이렇게 한 세월을 같이 보냈고 또 지금도 서로 이렇게 동료로서도 음. 다루기 위해서 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게 지금이 난 너무 편하고 좋아 아 음. 아. 근데 이번에 뭐 부하거리 나왔을 때는 음. 인기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아 구역을 의 음악이 또 나왔네 음. 하면서 새롭게 또 다시 봐주셨으면 음. 좋을 것 같은 마음 들지 음. 언니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브이로그 합시다 <웃음> <웃음> 왜 약간 유튜브 브이로그 보면 막 이런 걸 이렇게 먹고 예쁜 거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웃음> 아니, 미안해요 제가 못 먹겠어요 아, 찍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너무 알지 너무 알지 음 언니 완전 미국식 리액션 응 음. 약간 그러니까 나는 어못 감춰 그런 거 같아요 단점은 싫은 것도 못 감춰 하... 좋아하는 것도 못 감춘대 음. 안 좋은 것도 음. 못 감춰서 좀 자신한테 솔직한 거죠 뭐 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 사실 어머 이거 무화가 들어갔나봐 어. 어머 이게 음무화 무화가 씨가 있어 음 여러분들 주실래요? <웃음> <웃음>